야, 화면 어두워진 거 보소. 아무것도 안보인다 제가 이쪽으로 테를 타는 이유가 저기 배 2층 막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면은 배 2층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리또 개꿀인 게, 어. 요 저기 2층에서 스폰 됐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아아. 음 하이! 음! 감사하링. 바로 갑니다. 음. 어. 아 근데 이거 굴 아, 굴목이 빨리 와요. 빨리. 어 해야겠어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음. 아 터지는 음. 왜돼 이거? 일단 이거 잡았죠. 아 기록 풀어. 해독기 다섯 어, 개인데 잡은 거는 거의 그냥 멸망급이죠. 생존자들. 아, 일단은 저거 좀부수로 가자. 자만 해독기 견제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이득이죠. 음? 아, 아부서지고아 바로 때리고 뭐야 공군이 왔어 음 공군이 왜 왔어 미친 공군이 왜 왔어 아야야야야 왜 왔어 너왜 왔어 미친 와아 너왜 왔어 너가 올받는 곳이 아닌데 아니 이걸 타 포탈을 타고 온다고? 와 개쩌는데? 막히니까 그냥 바로 와버리는 개 미친 판단 전네 큰 그림 어진다니 아빠, 봐. 이거 또안 움직이잖아. 아, 이거 뭐야? 아직 적응이 많이 필요합니다. 적응 시간이... 준내 음. 예. 불편했어. 공구는 원래 요즘에 다 아홉 시, 웬만한 아, 열두 시, 웬만하면 될지도. 뭐야, 이거? 음. 음. 이게 달달구리 한건가? 어. 달달구리! 달달구리! 음. 돌리지마라! 달달! 구리! 달달! 구리! 용병 더블다운! 아 이거 솔직히 나 이거 지금 공군이 안치고 싶어 아나 욕심이여 내 욕심이 지금 공군을 안치라고 외치고 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지 침착해야 한다 욕심을 버려 이 놈아 <웃음> 공군 안쳐가지고 그냥 돌리고 싶어 그냥 아 <웃음> 진짜로 진짜 그냥 절대로 데려가고 싶거든요 그냥. 그냥 그게 내 운영 방식이라 그냥, 그냥 귀찮은 거막 하지 말고 그냥 절대로 해라 음, 그게 제일 편하긴 해, 근데. 네. 마음 편한 방법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좀 게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오. 음. 어, 뭐야, 음. 용병이 여기 있네? 음. 안녕, 용병아. 음. 아, 게임 끝나자고. 음. 아, 끝내자고 뭐야 어, 어떻게 해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음. 뭐, 이말갈량이거 <웃음> 이거 올라가는 방법. <웃음> 음, 음, 음.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예, 네, 쉽죠? 음. <웃음> 애들 밑에 치료받는 거 같은데. 아우, 음. 어, 바로 했어 음. 아, 너희들 게임하기 싫지? 음. 진짜로. 음. 뭐야? 여기로 음. 어, 올라가자. 우리 어. 공군인가? 안녕하세요. 샤머니네. 아, 공군도 있고 샤먼도 음? 있고. 샤머니 잡고 갑시다. 아, 플래시. 샤머니 약간 억울할지도. 맨날 네. 자기 억울하려는데 음? 플래시 맞고 죽으니까. 이층 음. 올라가고 마무리 합시다. 지지. 해독교 4개기 때문에 아마 그건 없죠. 글쎄요 음? 어이다 여기. 음? 온다. She's c o m i n 어 뭐야 언제 구했어? 야이사람들을야무지네 <웃음> 이거. <웃음> <웃음> 돌리지마라 돌리지마라 돌리지마라 돌리지마라 돌리지 돌리지 돌리랑 도트가 제일좋아 마차를 끌고 아보레온 덕을 아진나네진나네돌리랑 도트가 제일좋아 오케이 해주고 골라치기 아 용기 잡아 그냥 그냥 앉으면 되지 그냥 음흠. 이상하게 뭘 그냥 유리한데요 아 뭐야 샷문도 왔네요 안녕스라아근 음. <웃음> <웃음>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한다 어 이건 존경 받을만 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인드. 이건 안 먹어라. 어, 이거 안 부서졌어. 실하냐 <웃음> 희망 깨부슬라 했는데. 안 됐다. 안 돼. 안 치자요. 해독기 4 개여서 가능한 거죠. 안 치는 것도. 아니 뭐 어딘가에 9 9라도 숨겨놨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어. 음? 아 이거 좀 음? 아래로 내려야겠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안된다 이거를 한 여기서 시작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올리지 음? 이게 여기서 올리니까 안 올라가지 음? 불편하다 근데 어디갔냐 이거 알겠다 음. <웃음> 네, 개불편함 <불편하네. 웃음> <웃음> 음. 어 음. 어. 음. 음. 어. 음. 음. 음. 지하 탈출이 안 생겼어요. 예. 네, 가고 싶은데 안 생겼어요. 나한테 내가 해 줄까 그냥. 음. 음. 음. p e r 个年